자 강화 중에 명예의 파편이 다 떨어졌거든요 와 진짜 이번 진짜 하이퍼 익스프레스 말고는 뭐할 때마다 자꾸 재료가 없네요 자 일단은 강화를 하면서 아크 패스 레벨에 올랐거든요 자 보니까 딱 알맞게 여기 명예의 파편 주머니가 있습니다 선박을 받지 않고 명예의 파편으로 받을게요 오 15,000개 주네 자 타이밍 맞게 아크패스 레벨업이 됐습니다 다시 이어서 강화를 하도록 할게요 자 성공 확률 100%인 6강을 전부다 찍었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골드가 들어가면서 자 이제 확률도 100%가 아니에요 자 이제 골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고 자 아이템 레벨은 1325가 되었습니다 자 아이템 레벨이 올랐으니 이제 카오스 다음 단계가 열렸습니다 달 단계 여기 달 단계부터는 영웅 장비가 드랍이 되거든요 우리가 현질에서 골드 구매한 다음 한 번에 15강까지 찍을 거 아닌 이상은 여기서 이제 영웅 장비로 갈아타야 합니다 또 영웅 장비를 파밍하면서 또 이제 숙제처럼 파밍도 하고 명예파편도 얻고 이렇게 하루에 두 판씩 또 하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은 영웅 장비 나올 때까지 한번 해보고 장비 개승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자 장비를 보니까 아 무기가 안 나왔네 지금 영웅 3티어로 한 파트씩은 나온 것 같습니다 고를때는 같은 것 중에서 그나마 품질이 높은 걸로 선택을 하면 되겠죠 어 49가 좀 높네 이렇게 남겨두고 나머지는 그냥 분해해 버리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니까 무기가 안 나왔거든요 무기까지 나오고 한 번에 다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판더 돌릴게요 자 과연 무기가 네 무기 떴네요 아 근데 품질이 0짜리네요 아 이거 너무 안좋은데 0짜리 나 아, 요건 패스하고요 너무 안좋다 자 장갑은 네, 더 좋은 품질이 나왔습니다 바꿀게요 아이게 무기가 이렇게 안나오냐 자 그리고 하는중에 이거 입장권을 얻었죠 카오스 돌다보면은 이거 입장권 나오거든요 이 입장권을 어디다 쓰느냐 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보스러시와 큐브 입장하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죠. 보스러시, 큐브 여기서도 이렇게 보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받는 거는 디멘션 큐브거든요. 거의 실린 던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운 좋으면은 이 전설 등급의 전투 각인서가 나오고요. 보스러시에서는 이제 명예 돌파석하고 보석, 보석을 랜덤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던전이고 어, 운 좋으면은 위대한 명예 돌파석 이제 전설 등급부터 어, 위대한 명예 돌파석 쓰는데 요거 값좀 나갑니다 기속은 내가 쓰고 거래 가능은 팔면 되니까 여기도 입장권 생길 때마다 꼭 돌아주세요 일단 저는 레벨이 좀 낮으니까 지금 당장은 돌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옆에 있던 음, 마저 돌지 않았던 타워 두 개를 돌아줄 겁니다 이 타워 두 개는 50층까지 그냥 끝까지 채우시면 되고요 스킬 포인트를 봐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중간 전투각인서도 얻을 수있고요 일단은 요거 밑에 층 50층까지 돌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50층까지 다 도시고 나온 카드랑 그런 아이템들 그냥 다 열어주시면 됩니다. 어 랜덤으로 나오기 때문에 뭐 선택할 거없고요 자, 아까 타워로 받은 그 전설 후감도와 그리고 N을 누르게 되면은 모음에서가 나옵니다. 이 모음에서는 전체 점핑으로 파프니카 전까지는 지금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에 받을 수 있는 이 보상들을 모두 받기로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받으시고 카드 같은 경우는 그냥 다 쓰시면 되고요. 스킬 룬도 그냥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부활의 깃털은 알트 우클릭으로 전부 다 등록해 주시면 되고요. 자 호감도 상자를 다 열어줍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파프니카의 호감도 작을 통해서 골드를 받아서 또 이제 레벨업을 진행해야겠죠. 자 호감도는 게임 메뉴에 들어가셔서 이 호감도 탭에 들어가시면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요런 식으로 어 보상을 받으면 되고 어, 호감도 몇 단계가 되면은 이 골드를 받는지 나와 있습니다 자 메인 퀘스트 이후에 진행을 안 하신 분들이라면은 지금 이렇게 잠겨 있을 겁니다 니아 옆에 있는 칼라를 통해서 이 추억이 시작되는 장소 퀘스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퀘스트를 하고 나면은 이제 호감도 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니아한테는 전설 호감도 두개를 바로 1400 골드를 받을 수가 있고요 바로 옆에 있는 하리아한테도 전설 두개를 선물해줍니다 한 번에 1200 골드를 받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은 미니맵 기준에서 축제 광장에 5시 방향에 있는 여기 요우 사피아노한테 갑니다. 여기서도 전설 호감도 두 개를 선물하시게 되면은 1 0 골드를 받게 되고요. 이렇게 받게 된 골드는 알트 우클릭을 통해서 모두 다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3800 골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걸로또 다시 한번 강화를 해볼게요. 자, 무기가 안 나온 게좀 아쉽지만, 어, 일단은 이대로 장비 계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장비 계승을 할때 희귀템에 있는 이 강화 수치가 영웅템에 그대로 옮겨가게 되거든요 어, 이때는 실링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실링 확인하시고요자 요런 식으로 하나하나 전부 다 예, 계승을 하시면 됩니다 장착이 해제 되어있기 때문에 꼭장착하시고요자이 3800골드로 또 한번 강화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넵넵 nope. nope. No. 아 여기서 무슨 세번이나 실패해 와 이거 예상밖의 지출인데 와 저기서 3 0 0골드 날린것 좀 애만데 아 무기가 안돼 자 명예 돌파석을 다 사용했네요 야 이거 애매하게 끝났는데? 자 레벨은 1336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자이 이후부터는 이제 1일 의뢰를 먼저 해야겠죠? 자 1일 의뢰하는 중에 요거는 이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먼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정표현 중에서 휘파람이라는 감정표현이 있어요 여기 나중에 호감도착할 때, 나이 낙이 호감도착할 때, 저 휘파람이 꼭 필요하거든요? 나이는 이제 실내 단계 찍으면은 2200골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 꾸준히 매일 호감도 올려줘야 되는데, 어, 낙이 퀘스트 중에 저 휘파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휘파람을 먼저 얻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아 이게 퀘스트를 깨면은 바로 주는 게 아니고, 퀘스트를 깨고 나서, 자, 이 에포나 의리가 생기게 되는데, 그 에포나 의뢰를 매일 해서 총 2주 동안 해야 됩니다. 2주 동안에서 이 평판 레벨을 마지막 단계 보상해서 봐줄 수 있거든요 자 퀘스트 이름은 초원의 벌레구요 이 초원의 벌레를 마지막 3단계까지 찍으셔야지 보상으로 휘파람으로 받게 됩니다 여기 들어가는 포인트가 지금 30포인트 적혀있죠 한번 할 때마다 10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총 15일 걸린다 2주하고 하루 더 걸리네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진행을 해서 나중에 좀더 편하도록 이 퀘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은 한구로 가주시구요 자, 전기선을 이용해서, 욘, 욘으로 가줍니다. 자, 옴행에 오셔서 다시 항구로 갑니다. 자, 나가신 다음에 월드맵에서 푸른 바람의 섬을 검색해주세요. 그럼 위치 이쪽에 나올 거거든요. 옴행 항구에서 바로 이 푸른 바람의 섬으로 가줍니다. 자, 여기서 들어오셔서 사다르를 통해서 퀘스트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푸른 바람의 섬은 모코코가 다섯 개 있거든요. 이 모코코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목코코는 여기 12시 방향으로 올라가면 여기 말목장이 있어요. 이쪽에 목코코 한개 있고요. 자, 두 번째 목코코는 아까 퀘스트를 받은 NPC 기준에서 오른쪽으로 내려갑니다. 미니맵 기준에 여기 파여진 점 저쪽에 가면 한개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퀘스트 진행을 위해서 5번 위치로 가야 되죠. 이 5번 위치 가기 전에 우리는 목코코를 하나 찾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치로 가기 전에 이쪽으로 따라오시면 은 미니맵 보시면 화살표 있죠? 이 화살표 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살표로 가는 게 아닌 화살표 왼쪽에 있는 여기 지하로 들어가시고요 여기 지하에 오시면 은 그냥 누가봐도 목코코 바로 보입니다 자 여기 목코코를 얻으신 다음에 이쪽에 있는 퀘스트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퀘스트를 따라가다 보면은 이제 미니맵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거든요 이쪽에도 이제 모코코가 있으니 잘 봐주셔야 되고요 입구에 들어와서 여기 지하로 가는 이 입구 왼쪽에 있습니다 여기 보이죠 모코코 여기서 이제 네 번째 모코코 얻을 수있고요 이렇게 찾으면서 퀘스트도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어, 맨 처음 만났던 그 NPC 만나보라 하거든요 우리는 여기에 가지 않고 마지막 보코코를 찾은 다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보코코 위치는 여기 여기서 시작하고요 일단 여기까지 가도록 할게요 자이맵 끝에 오시면은 여기 지하로 가시는게 아니고 이 옆에 옆에 길이 있거든요 옆길로 이렇게 쭉 가줍니다 좀 한참 올라가야 돼요 자 미니맵 기준은 네, 이쯤, 이쯤까지 이쯤 올라오시게 되면은 마지막 모코코를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걸어가기 귀찮죠 그냥 나갔다가 들어봅시다 탈출의 노래로 나갔다가 다시 입장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이러면 완전 빠른 동선이 되었죠 모코코도 다 찾았고 다섯 개 완료했고 이제 마지막 퀘스트 자 이렇게 보상을 받았고 자 아이템으로 지금 흰구름 백마를 받았습니다 요거 착용해 주시고요 자, 알트 V를 눌려서 이 흰구름 백마를 이렇게 뚫로으로 가져옵니다. 이 퀘스트 진행을 위해서는 흰구름 백마를 이용해야 되거든요. 자, 그 전에 옆에 퀘스트가 또 하는 게 있으니까 요거는 받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휘파람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자, 퀘스트로 받은 이 말을 타시고, 그 다음에 에포나 의뢰, 알트 J, 평판 을뢰에 이제 초원의 벌레, 여기에 있는 이땅 속의 불량배, 요걸 이제 퀘스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받았죠. 자, 이 흰구름 백마를 타시게 되면은 스킬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퓨를 눌려서 이 벌레들을 불러내고요. 그 벌레를 25마리 잡으면은 퀘스트가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벌레들 있죠. 눈에 보이시는 거 그냥 다 잡아도 되고요. 자, 이렇게 약간 개미굴이라 해야 되나요? 여기 땅 파진 거 이쪽에 벌레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 주변에서 그러니까 말 타고 퓨를 눌려서 불러내거나. 이렇게 잼되는 거 기다렸다가 사냥하시면 됩니다. 자, 벌레가 안 나온다 싶으면은, 아, 이걸 이렇게 캔슬한다고? 자, 이렇게 흰 구름 백마를 탄 상태에서 Q를 누르면은 땅 속에 숨어있던 벌레들이 다 올라옵니다. 자, 이렇게 퀘스트를 완료했구요. 이거를 2주일 동안 매일 오셔서 하시게 되면은, 이 평판 을뢰 완료되면서 휘파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호감도 퀘스트 할때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받으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이제 막 호감도 작 하려고 하는데 또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여기서 2주 동안 정차되어 있으면 굉장히 귀찮아지니까 미리미리 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합시다